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요즘엔 드라이버 특집이 시작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이야 드라이버 시작했대 빨리 같이 가서 들어야 돼 소문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훨씬 재밌는 내용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초보인데 드라이버 이 클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 선택 요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 나 힘세니까, 쎈 거? 아니면 나 힘이 약하니까, 좀 약한 거? 그런 관점이 아니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드라이버를 이제 사긴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골프채가 있어야 되는데, 초보 골퍼들이 어떠한 성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몸무게하고 휘두르는 힘만 보면서 골프채를 사게끔 종용한다거나 아니면 추천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좀 간혹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초보 왕은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쁘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딱딱한 거, 여러분들이 힘보다 딱딱한 걸 쓰면 공이 돌질 않아요. 그냥 쭉쭉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낭패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드라이버를 살 때는 그냥 중고체를 사세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무조건 레귤러를 사세요. 레귤러. 그러니까 샤프트를 보면 R이라고 해서 그냥 부드러운 이렇게 휘는 샤프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SR이라고 해서 스티프 레귤러 해서, 어, 레귤러하고 스티프하고 중간 단계 그리고 스티프라고 해서 S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S는 완전히 쇠작대기 같이 그냥 막 빡빡. 돼요. 근데 그런 건 치기 힘드니까 그냥 제말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중고체 두 번째 R 그래서 부드럽게 흔들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샤프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요런 식으로 딱 보고 요런 식으로 딱 보고 요런 식으로 딱 보고 요런 식으로 딱 보고 이런식딱 보고 요런식 딱 보고 요런식 으로 치면 만약에 지금싹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딱딱한 걸 치면 우측으로 그냥 확 나가버려요. 그리고 너무 약한 걸 치면 왼쪽으로 온다고 하지만 왼쪽으로 갈 걱정은 여러분들은 하지도 않아도 돼. 왼쪽으로 가면 그냥 건 축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남자분들이 그 연세가 한 50대 이상이 된다면 여성용 클럽을 써도 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요. 그래서 여성용 클럽을 놓고 이제 아예 쓸건 아니니까 놓고 딱 치면 가다가 싹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튕겨줌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이런 느낌으로 공이 쫙쫙 맞아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그 초보왕 시질 거의 진행을 하고 공을 옆에서 안 보고 위에서 딱 내려다 보고도 위에서 내려다 봐도 이 정도 칠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면 어느 정도의 이제 힘이 나와요. 그러면 그힘 비거리에 따라서 어뭐 레귤러로 갈 거냐 아니면 SR로 갈 거냐 이제 그런 걸 결정하게 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음 200m 정도 나간다고 하면 전부 레귤러 치셔도 돼요. 우리 230m까지 치신다 하더라도 아, 그냥 일반 클럽의 레귤러를 쓰실 때 훨씬 더 편하게 골프를 칠수 있어요. 근데 뭐 주변에서 야 너는 몸무게가 뭐야 너는 100kg고 뭐다 필요 없어요. 몸무게가 100kg인 거랑 스윙 빠르게 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물론 잘 치는 사람 몸무게가 더 저도 살이 찌면 거리가 더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확히 못 맞추는 상태에서 뭐몸무게 따라서 채를 고른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골프채를 처음에 구할 때 일단 중고를 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걸 쓰세요. 부드러운 걸로 탕탕 튕겨주는 그런 느낌의 샷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공을 칠수 있는 그 수준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에게 맞는 클럽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 처음에 새채 사면 안 됩니다. 중고채로 탕탕 튕겨주고 마음껏 쓸수 있는 그런 채를 써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땅도 치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공도 못 맞추고 땅 치고 막 위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채가 많이 상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건 또 중고로 팔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너무 좋은 거 사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칠 때까지는 조금만 참기.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